재미있는 게 거기 세종대왕에 대한 묘사 보면요. 지금 세종대왕 찾아보세요. 사랑 타고난 사랑꾼 세종대왕 이렇게 나옵니다. 타고난 사랑꾼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사랑은요 인재 사랑, 장영실 막 천민도 천민도 등용해요. 천민도 능력만 있으면 다 등용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재 사랑, 남자도 사랑합니다. 남자 사랑, 인재 사랑. 여자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사랑꾼으로 불리는 게 무서운 게요. 사실 후궁이 많잖아요. 중전, 중전, 중전마마가 있고 후궁들이 많잖아요. 다른 왕이랑 달라요. 세종대왕. 다른 왕들은 이렇게 젊은 층이 나인들이에요. 궁녀 중에 그럼 나이가 좀 있고 그 전문성,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20~30년 갖춘 분들이 상궁들이 돼요. 그래서 왕들이 상궁들이랑은 상궁들을 후궁으로 삼진 않아요. 세종대왕은 상궁 킬러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비서급들이죠. 자기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업무를 아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상궁들을 나이가 더 많죠. 상궁들을 후궁으로 삼는. 실제 뭐 후궁의 이름은 안 주더라도 세종대왕의 후궁들은 다른 왕들이랑 너무 다릅니다. 업무 협조를 할수 있는데 전문성 있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가지고 인진 기재그 재능을 다뽕 뽑더라 뽕을 뽑더라는 무서운 양반이죠 보살들의 특징입니다 보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능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정토건설 불국토건설에 활용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 여성 모든 여성들을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여성들의 능력도 빨았으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무서운 게안 버려요. 인증 기재 모든 소시오패스 신하들도 안 버려요 끝까지 빨았습니다 그래서 막 황희정승이나 누구나 다 제발 저 퇴직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세종대왕 죽을 때까지 막못 벗어난 신하들이 많았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세종한테 걸리면 그 재능을 다 빨아다가 소시오패스도 욕심부리는데 그 재능을 못 쓰고 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버린다 대단하죠 세종대왕 때 신하들 있죠. 정인진이 막 신숙주, 유명한 대신하들, 세종대왕 때. 그 신하들도 처음 왔을 때요. 처음 왔을 때다 역량이 딸렸어요. 세종대왕이 하는 걸 구현하기엔 역량이 딸렸어요. 세종이 다 가르쳐서 만들어낸 겁니다. 지편전 학자들 세종이 다 가르쳐서 만든 거예요. 레벨업 시켜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무섭죠. 군주시대니까 지금 민주시대랑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만, 뭔가 통하는 맥락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유마고사 같은 그그 그 이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에 있는 찐이에요 찐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얘기 세종대왕께서 하신 자기가 한글을 만들었어요 문자도 만들어요 살벌하죠 신하들이 나중에 좀 거들었지 본인이 아이디어 내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자기 또 자녀들까지 다 끌어졌어요 보살 주변은 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기 제, 자녀들, 아들, 딸다 끌어다 씁니다. 세조도 다 한글 작업에 다 공이 있죠. 공주도 있어요. 공주니 이 왕자니 재능 다 끌어다 씁니다. 아, 자녀로 태어나도 아 오지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 제대로 잘 걸리신 거죠 사실. <웃음> 보살도를 원하신다면 세종 같은 리더 만나면 제대로 걸린 거죠. 여기다, 여기다 내 뼈를 묻을만 하고나 하고 덤빌 수 있는 그런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세종 같은 리더가 진짜 양심 리더.